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아, 오늘도 하루 또 씩씩하게 보내셔야죠. 음, 이큰 타로와 함께. <웃음> 아, 가끔 제가 실수, 조금 제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어, 저기, 뭐, 엊그저께 영상을 보니까 제가 <웃음> 앞에 그, 그, 그 저기 음악 나오고 나서 거기다 그그 그, 그 주제 카드 이렇게 올리는데 잘못 났어. 어, 아무튼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바꾸면 또 내렸다 어쨌다 이 저기 막 인코딩하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안에 설명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원맨 밴드라서 그래요. 어,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느라고. <웃음> 네 제가. 여기 카드 네개를 골라놨죠 어, 오늘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양다리 그 사람이에요 어, 양다리를 걸쳤는 걸 알았어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어, 막 살이 떨려 어, 생각만 해도 정말 눈물, 눈물이 눈물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어, 믿었었는데 어. 어, 그런데 이게 뭐 꺼져 라고 하기에는 미련이 너무 남고 그렇다고 용서해 주자니 살 떨리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럴만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어, 얘기 들으면서 카드 고르세요 여자고 남자는 구조적으로 달라 음, 여자는 몸이 같다는 건 마음이 같다 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한번살썩끈 거하고 두번살썩끈 거하고 1년 살썩끈 거하고 어, 2년 살썩끈게다 다르다라는 거지 어. 지금 이게 양다리인 거 알면서도 이걸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양다리인 거 알았는데 꺼져 이거 못하고 이거 고민한다는 거는요 정이 깊었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게 그냥 스치는 양다리라면 그냥 한 번은 눈 감아주고 싶은 마음 이해하죠 자 그래서 카드 다 고르셨나요? 조금 시간 더 드려요? 음, 그래도 한 10초 정도 더 드릴까요? 음, 5초? <웃음> 네 그럼 저는 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다리 그 사람 음. 용서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꺼져라 할까요? 라고 어디 봅시다. 꺼져라 할까? 음. 그래도 이 사람하고 있었을 때 좋았나 봐요. 음 감정적으로도 소통도 잘 되고 나름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게 어. 이 사람이 양다린게 들통에 나가지고 그래도 꽤된게 아닌가? 혼자서 어,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냉전을 갔도 싸우기도 하고 냉전을 갖고 뭐 그랬는데 음. 나름대로 마음 아픈 시간을 갖다가 일끌고 왔는데 도저히 그런 거죠. 자꾸 생각이 나니까 어, 그년하고도 이랬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남자 같으면 그놈하고도 이랬겠지? 근데 솔직히 남자 같으면 아웃시키는 케이스가 더 많아. 남자는 그걸 안 보지. 왜안 봐요? 그러면 왜안 봐요? 그 남자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술집이나 이런데 노는 언니 아니면은 돈 주고서 그 여자를 사기도 하잖아. 그런 여자는 뭐뭐뭐 뭐, 뭐 저기 다른 남자하고 놀았던 여자도 상관없다. 뭐어네 과거가 어떠냐 좋다 하고 그러면서 왜내 어, 여자가 바람 피면 그건 또못 견뎌하지? 어,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 뭐, 뭐, 뭐 술집에서 일, 일하는 아가씨들이나 다, 내, 내가 처음은 아닐 거 아니야. 어,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거 보면서도 초하라 하잖아. 음. 근데 왜내 여자가 바람, 어, 양다리라 그러면은 그건 또 붕기 땡쳐는 갖고 당장 꺼져! 이러는 케이스가 더 많아. 응, 음, 당장 꺼져 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난왜그런참그 아이러니 한 거요 예 음, 기준점이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 솔직히 자 어디 봅시다 근데 이왜 이런 얘기를 왜 했냐라고 하면 이게 마음 아픈 거는요 남자든 여자든 같은 거거든 배신감을 느꼈을 적에 음, 근데 여러분은 좀 성격상 음, 성격상 뭐 음, 그런 거 같아. 막, 처음부터, 뭐해, 막, 막, 들렀고, 이런 거기 보다는, 일단은 좀, 어, 나,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차분하다, 그랬대나 그렇지만, 이제, 말을 갖다가, 그냥, 후비지. 후비, 말을 갖다 뭐, 후빈다라는 그런 표현은 그렇고, 어, 완전히, 이렇게 뭐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 한마디, 한마디가 반박할 수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음뭐 상대방이 안 말도 못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입이 열까라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고. 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마음이 잘 맞는 거 아닌가? 음. 근데 여러분 이거 저기 막 끝내신 끝냈다라고 나오는데 어, 관계 끝내셨어요? 관계 끝내 관계 끝내 놓고서 이거를 보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끝낼 계획이면데도 혹시나 해서 이걸 보는 건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관계가 끝난 거 맞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닌 게 아닌가? 어, 첫 번째가 아닌 게 아닌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과거에 그그 연인들이 다 이렇게 바람을 폈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음 속이 좀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넘기려고 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고 내 인생도 아깝다 이거지. 내 인생도 아깝잖아. 솔직히 내 인생도 아까우니까 그냥 어 떨구고 가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음 근데 왜 이걸 왜 보지? 여러분이 끊어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끊어냈다고 나오는데 이거 왜또 볼까 싶네. 그쪽에서 연락이 오나 그래서 보는 건가? 음, 그럴 수도 있지. 끝난 관계는 맞아요. 끝난 관계도 맞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일이야 일. 어, 여러분 사회생활에 어, 그냥 거기에 다만 음,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만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왜라고 하냐면 그걸 일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 화나면 은그 디딜 방아 더잘뛴다 그러잖아 이 디딜 방아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시소처럼 중간에 뭐가 있고 여기 이렇게 절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발로 이렇게 그 방아를 갖다 이렇게 밟아요 화나 이제 보통 때는 밟으면 이렇게 이렇게 밟는데 화나면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화나면은 디딜방아 더잘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가 주 나서 음. 디딜방아 그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그 구글에 싸서 사진 한번 찾아 보세요. 뭔지 모르는 시는 분들은. 음. 열심히 일을 한게 아닌가 싶어. 그러다가 보니까 몸에 무리도 온것 같기도 한데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고 저기 막1번 뭐 카드 뽑으신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시다라고 하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음 저기 막 뭐, 저기 막 뭐. 그, 나이가 조금 연령이 있으면은, 아 이렇게 무리하고 나면 피로가 안, 피로 안 풀리는 거 둘째 치고 몸이 아프다니까?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몸 컨디션 잘 유지해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음. 그깟 남자가 뭐라고. 널리고 널린 게 남잔데, 뭐,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선생님은 스트레스 안 받나요? 그러면. 받지만, 그래도 나는 될수 있으면 빨리빨리 잊으려고 빨리 노력하지. 그, 죽 쥐고 있어서 뭐예요? 뭐, 우리가 뭐, 뭐, 뭐, 20대도 30대도 아닌데. 아무튼그 20대, 30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또, 이걸 또 얘기를 또 해줘야지. 으흠. 아~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여러분이 어~ 한두 번 정도 이상은 용서해 준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여러분들이요 어~ 여러분들의 사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준 사람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쉽게 그냥 바람을 폈다 어, 양다리다 해가지고 그때 휙 내보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매몰찬 사람은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내쳤을 때에는 참다 참다 참다고 내쳤을 것 같아요. 많이 참았다라고 봐. 그러니까 여기서 데스카드가 나왔잖아요. 데스카드가 나오고, 이제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꺼져. 블락을 착시켰을 수도 있는데, 뭐 요즘에 블락을 시키나 마나 안 해요. 블락시켜도 다 연락 오던데, 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들 알아서 길 찾아서 연락하던데, 암튼. 그래, 그래서 일하다가 좀 몸도 상하고 좀 데미지가 난것 같기도 해. 음. 하, 근데 그 사람은요, 으,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겠고, 음, 왜냐면 남자들은 후폭풍이 여자보다 조금 늦게 와요. 알고 있잖아. 후폭풍이 조금 늦게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다. 그러나,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하고 즐기고, 어울리고, 놀고, 사회적으로도 이 친구가 괜찮았던 게 아닌가? 아니면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거야. 음 그런, 여러,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이게 이런 카드가 뜨는 걸로 봐가지고는, 뭐요? 라고 하면, 예, 그런 마음이 둘중한 사람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냐라고 하면은, 그,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도 막, 어, 울리고 뭐, 뭐, 내가 뭐, 뭐, 이별을 했든지, 안 했든지, 양다리든지, 말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요즘에는 그런 거, 이 크게 신경 쓰는 사람 드물어요. 왜 그러니? 그, 그러니까 2 3 0대 애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친구나 지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남의 인생을 이렇게 챙겨나는 사람 그게 많지 않아 그리고 뭐이 사람이든 여러분이든 이게 이게 누구 카든지 모르겠어요 왜요라고 한다면은 잘 지낸다라니까 여러분이에요 잘 지내는 게 음, 왜냐면 주제가 양다리 그 사람 용서해야 되네 아니면 그냥 꺼져라야 할까요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나 싶어서 뭐 이렇게 뭐 니나 노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 그래도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 그렇지만 여기서 잘들으세요 그렇지만 허탈하다라고 봐요 음, 마음이 허탈하다 뭐, 주변에, 뭐, 동성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잘 어울려서 놀고, 중간에, 뭐, 그 중간에 이성 친구들도 있겠지. 뭐, 남사친, 여사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의미 없는 친구들. 아 친구들한테 의미 없다. 그럼 뭐까 어떤 연인으로서의 의미 있잖아요. 어떤 그 끈끈한 거에 대한 그런 거. 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음, 하여간, 그, 일단 그렇게 넘어갑시다. 시간 없어. 음. 자, 그러는데, 그것도 보니까 부지럽고 집에 딱 혼자 들어와서 있으려니까 좀 쓸쓸하지 아니하는가 그런 것 같아요. 쓸쓸하다라고 봐요. 음. 사람이 그냥 죽을 똥살똥 똥 먹고 살아야 되잖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일하고 또뭐 간간히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다 보면은 아, 어, 처음에는 또 홀가분한 것 같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뭐, 그런 거예요. 뭐왜 이렇게 인생이 더덥냐, 이런 거지. 인생 더덥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음, 혹시 여러분, 이 사람, 만날려고 하면 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덥는 게 이런 것일 수도 있어.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어, 블락하고, 아, 끝내, 꺼져, 하고 했는데, 그,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이 너무 잘 있는 걸 보고서, 나는 이렇게, 어, 저, 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냥, 디딜빵아 잘 뛰는다 그랬잖아, 학김에. 막, 일에만, 일에만 몰입하고, 어, 몸이 부서, 몸이, 몸이 부서져라, 어, 일만 했는데, 너는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싶어갖고, 헛헛할 수도 있고, 어. 그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카드가 한가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아. 음. 너가 그렇게 잘 지내니까 이건 뭐지 싶기도 하고 음. 근데 여러분 음. 그 상대방도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어 생각하 슬슬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 여러분하고 헤어지고서는요. 그냥 니나노하고 지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은 막 사람의 감정이란 다 똑같아. 슬슬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왜 여러분이 생각이 나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하고의 정이 깊었다라고 봐요. 음, 여러분하고 정이 깊었어요. 여러분 사랑했나요? 라고 묻냐 면예 사랑했어요. 음, 여러분은 어, 그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쩌다 어 보니까 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어쩌다 보니까는 무슨 어쩌다 마이크 양다리였는데요 라고 했지만 그게 양다리가 솔직히 남자들이요 등 따지고 배불러면 한눈을 판다고 이 사람만 그런 건 안다, 아니지 싶어.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고 싶은 게 아닌가? 음,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겠다. 많이 나겠다 싶어요. 그래도 그그내 그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잖아요. 구간이 명간이고 여러분은 잊지 않은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는 건가? 왜냐면면 어, 입질 온사람들 있나요? 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본것 같은데 헤, 헤어진 헤어건 맞지만 어, 그래도 이 사람이 오려고 하니까 이걸 용서를 하고 그냥 어, 음,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뭐 이게, 이게 보,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어디 보자. 뭘 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의 인간성을 한번 보자. 음, 이 사람의 인간성을 한번 보여주세요. 비록 한 눈은 팔았지만. 이 사람의 인간성 용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음, 아니면 그냥 헤어졌은 헤어졌는데 뭘또 만나 이 사람 캐릭터는 좀 쎄네요 어, 사람은 똑똑해요 어, 사람 똑똑하고 그리고 어, 어. 뭐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도 어, 자기 실속은 챙긴다라고 막 자기 실속은 챙긴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분에 기분 기분파인 경우도 있어.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 하고 쏘긴 쏘지만 그래도 그게 돼지고기니까 쌌지 소고기면 쌌겠어요 아무튼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색은 낼때 생색은 내지만 어, 뭐 이렇게 쪼잔을 그치만 그래도 자기가 어, 그 막 이렇게 막 자기 거를 갖다가 다 그냥 간슬게 다 빼주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봐.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간슬게 다 빼주는 사람은요, 아유 그 안돼. 어. 그래도 이 사람은 챙길 거는 또또또 또, 또 챙기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베푸는 듯해도 자기 앞가림은 한다라고 봐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러분이 조금, 음, 여러분이 조금 갈팡질팡하는 게 카드에서 나온다. 갈팡질팡한다. 음, 이, 이 지금 이1번 카드는요, 연락이 닿고 있거나 오고 있거나 어떤 저기 있어. 음, 그런데 이게 왜 여러분이 갈팡질팡, 갈팡질팡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연락이 오기는 오더라도. 어 지멋대로 오는게 아닌가 어, 지멋대로 온다라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 이 양다리가 저쪽이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조금 나를 갖다가 어루만져 주면서 와야 되는데 이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 사람의 오는 태도가 그 그렇잖아 조금 어뭐 제대로 된 태도를 갖춰서 오면 내가 아 음,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갈 텐데 이 사람의 태도가 딱히 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어, 끌려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괜히 내가 한수적고 가야 돼 이게 한수 접는 게야 이게 한 수야 어 두세 수를 적고 가야 되는 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 어, 머리가 좋다라고 봐요 응,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는 놓기는 놓기는 아깝다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생각만 한다.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한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고민하는 거 봤어요? 음. 음. 그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봤어요? 그래도 용서를 해줄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지. 음. 용서를 해, 용, 용서를 해줄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 고민을 뭐왜 음.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이 남았거든. 음, 마음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방이 내가 나자 내가,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명분을 딱 줘야 되는데 이 다가오는 모냥새가 명분이 부족해. 어. 그러니까 내가 맞이 못해서 끌려갈 수 있게 어떤 강력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강력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다가오는 모습에. 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음.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글쎄 나는 이 사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음 근데 저기 아, 막또 바람필이면 어떡해요 뭐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여,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연락이 오거나 어쩌고 저쩌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만나봐요 만나보면은 정말 내 마음이 뭔지 알겠지 만나봤는데 아 도저히 용서할 수없다면 그때 가서 헤어져도 되는 거다 라는 거지 응. 뭘뭐 만나자마자 그래 우리 다시 만나자 하고 만나지는 않잖아 어좀 서먹서먹 어, 서먹서먹해 서먹서먹해 그거 좀 지나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음좀 응. 서먹서먹하지 처음에야 그 얘기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하냐 음. 응. 고민하다가 날 타이밍 놓쳐요. 타이밍 놓치기 전에 일단은 만나보고서 얘기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어... 뭐... 한번 정도의 기회는 더 줘도 되겠다 싶으면은 기회를 더 줘보고 하지만 기회를 주되 마음은 다 주지 마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 괜히 또 여러분들이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만나란 뜻인가요?라고 하면 나는 만나라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는 거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이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음 그래도 쓸때쓸줄 알고 어. 자기 거 챙길 줄도 알고 남자 그러면 됐지. 뭘더바래왜 음. 그러냐 나는 뭐 별거 없어 그놈이 그놈이다 어, 그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 그놈이 그놈이다가 명언이도만 알고 봤더니 음, 어떤 철학자가 한 명언이에요 어. 암튼 1번 카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일단은 잘 살펴보세요.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음,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더 더 살펴보고 어, 한번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밥 한번 먹어보고 얘기 좀 해봐요. 얘기, 얘기 해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1번 네, 카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다리 그 사람 용서해야 되나요? 아님 그냥 꺼져라 해야 되나요? 어, 여기는 인내심 갑이구만. 음, 갑이구만. 인내심 갑. 음, 인내심 갑이다라고 봐요. 잘 참고 계셔. 잘 참으셨네. 잘 참으셨다. 아이고... 이게 혹시 한번 용서해 줬어요 어, 그런 것 같아 이, 이, 이, 이 2번 카드는요 1번 카드하고도 좀 비슷한 경우 있지 않은데 이제 이 2번 카드가 있네시면또 조금 더 좋은게 아닌가 음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용서에 용서를 어, 여러 번 해준 것 같아요 알면서도 속아줬다 라고 봐음 그런데 알면서도 속아줬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어,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몇번 용서해줬지 않았을, 아 용서해줬을 것 같은데? 응, 음,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용서해줬을 것 같아. 용서해줬는데, 왜 이렇게? 음 이게 뭐지요? 밑도 끝도 없이. <웃음> 갑자기 월드카드가 나오면 뭐 이거 어떻게하자는 거지? <웃음> 아, 왜 그러냐. 어디 보자. 아이고. 혹시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그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용서를 많이 해줬을 거라고, 여러분들 이 많이 참아줬을 거라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어... 쭉. 꿈, 어,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갖다 만발하다, 안그럽게, 안그럽게 하면서 또 하고, 안그럽게, 안그럽게, 안 안그게 해놓고서, 한동안 잘 지낸 듯 하다 또 그러고, 안그럽게, 안그럽게 그러다가, 어, 잘 지낼 듯 하다 또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좀이 사람을 갖다가 봐주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음, 왜냐면 하루 이틀 참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랬던 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음잘났어이 <웃음> 갑자기 이 <등등> 등급 없이 <웃음> 잘난 남자 맞아요 어 잘난 남자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아줬던 것 같아 음이 사람하고 인연 남았어요 여러분 어 인연 남아 있어요 뭐 해, 비, 비록 뭐 헤어졌든지 안 헤어졌든지 그거 상관없이 인연 남아 있다라고 봐요 이 사람이 성격이 어음 남자 잘났네. 어, 남자가 잘났어요. 음. 그리고, 여, 여,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이게, 이게 뭐지요? 여러분들이 서, 성격이 순둥, 순둥 한게 아닌가?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그런 식으로 주락 빼락 하는 것 봐서는. 근데 왜 지가 떠났지? 어. 지가 왜 떠났을까? 어 옛말에 그 영화 있잖아요. 지진이 하고 엄정화 나오는 거. 어. 먹여줘, 재워줘. 어. 저기 막몸몸 몸 줘, 먹여줘, 재워줘. 근데 네가 왜 가니? 그런 말이 있어. 영화 대명, 대사에서. 그러니까 왜 지가 왜 가지? 근데 <웃음>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지가 왜 가지? 여러, 아니, 여러분들이 계속 참아줬는데 왜 가는 거야? 어 여, 어 초근이 없네. 이 사람이 어다그그 그 양다리 걸치고서 그냥 여러분 버리고 갔어요. 음 여러분이 버린 여러분이 꺼져버린 게 아니라 양다리 걸쳤으면서 이, 이 사람이 여러분 그냥 버리고 간것 같은 느낌 확 드는데. 음.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맞겠지?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뭐간 사람인데 뭐 용서가 자시구가뭐 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고 하니까 이, 이걸 보겠지 아니면 그냥 봤을 수도 있고 어, 그냥 어. 그냥 돌아오면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래 사겼으니까 오래 사겼으니까 돌아오려고 할건할 할 거야. 그 자기 마음, 음, 자기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볼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사람이 간거 같은데 이게 이게 뭐죠?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운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매번 용서해줬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이번엔, 뭐, 그냥 갔다라기보다이 사람은 나름 고민은 했어요.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두고 갔다 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두고 갔는데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예 소, 오너 대답을 받고 간게 아니에요 예 소, 오너 대답을 받고 간게아니야 그냥 간 거예요 왜 그냥 갔냐 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 옛날에는 어떻게 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갈 때는 그런 거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표정 보면서 어, 그냥 자기도 좀 심적으로 좀 부담도 되고, 그런 게 부담스럽고, 그냥, 그냥, 이, 그, 그 여자한테 몰입하기 위해서, 어 몰입하기 위해서, 그냥 갈까, 그, 이게, 보통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양다리를 거쳤다 하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여러분을 갖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여러분 얼굴 보면서 양다리 걸치기는 나름 미안했을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예, 정 같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정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 이 사람이 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 음,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그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라고 하죠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이 사람 마음 어디에 있는지 그 본인 자, 본인도 자본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음 본인도 모르고 있다 왜냐면 이 사람 잘났잖아 음, 잘났잖아 잘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참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래냐면은 그니까. 그냥 여러분을 갖다 약간 투명인간 어,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거 투명인간 취급하면서도 그런건 있어요 참 착한 사람이다 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맞아 여러분이 맞는 이 사람을 성격을 갖다가 참아 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어. 이거 어떻게 아무리 잘라도 걸걸 지금 어떻게 참아 어,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음. 이 사람은 걸핏하면 그랬을 거라 라는 거야. 걸핏하면. 음. 그런데 아이 사람 여러분 떠나서요. 그 사람하고 안 됐어요. 음, 그 사람하고 안 됐어. 될 리가 없지. 음, 될 리가 없다. 왜될 리가 없냐라고 하면 자기 여자 버리고 갔는데 잘될 리가 있나.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이, 이 사람이 그 여자하고 안 되고 나서 여러분한테 어떤 조금 뭔가 돌아오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쳤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받아주고 싶어요? 받아주고 싶으니까 본 거겠지, 음. 사람 뭐 남자는 뭐 잘났네. 어, 뭐 직업도 괜찮고. 어, 근데 근데 조금 바람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봐. 그 옛말에 그 옛날에 그 남자들 대감님들 봐봐요. 몰려서 기생집 가 가지고 어, 옆에 여자들 하나씩 끼고서 술 마시고 얘기하고 우리 드라마 많이 보잖아.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요즘 그리고 요즘 그 요즘 그 신세대 드라마 그때때 보면은 술집 가면 마다모고 마다모고 여자들 쫙 들어와고 옆에 하나 짜서 술 따르잖아 그럼 어깨덩마하고 그냥 에치 막 이러잖아 음 근데 이 사람은 어, 그잘났잖아 일단 잘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안될 거예요 그럼 그거 안고쳐지나요라고 하면은 당분간 고치기 어렵지 않을까 음.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잡고 싶으세요 어, 잡고 싶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을 텐데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이것도 질리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음. 음. 왜냐하면 늦바람이 무섭다 그랬는데 이 이게 이이 짓도 어느 정도 하다 말지 쉽지. 음, 어느 정도 하다 말지 쉽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것도 기운이 딸려 어, 기운이 딸리면은 그만두지 않을까.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쓸데없이 그런데 돈 낭비하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지 그거 다 그냥 날리는 돈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걸 그 갖다가 나중에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것 그 때문에 뭐내 가정이 다 망가지고 아니 내 연인하고 망가지고 어, 그런거 그 나중에는 그게 부지럽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때라는거지 어, 한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어, 이 사람이 뭔가 소중한 걸 갖다가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이 사람이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 본연의 컬러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뭐다 어떻게 못하지 않지 않을까 싶네 음 어떻게 안그거까지 아, 어, 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음 그리고 뭐이 사람 에이, 잠깐만요 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받아주고 싶은 거 받아주고 싶은 거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요라고 물어본다면은 혹시 저기 뭐야 전남편이에요? 아니면 전에 동거했던 사람? 응. 근데 받아 줘야 될지 안 받아 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돈을 갖다 다 까먹었나? 거지꼴로 그 해서 들어오려고 하나? 음. 거지꼴로 그 해서 들어오려는 거면 글쎄.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왜냐면 하 먹고 사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다 잃고 거짓걸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오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어, 가진 게, 그러니까 가진 걸다 잃었어. 가진 걸다 잃었는데 그래도 비전이 있다면 상관은 없어. 왜냐면은아저 저번에도 그랬잖아. 세, 사랑의 3대 조건이 제일 먼저 경제,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사랑의 어, 행복. 아 사랑의 3대 조건이 아니라 행복의 3대 조건. 행복하려면 일단 경제적인 게 어느 정도 어,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사랑이야.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은 세 번째예요. 어, 우리 저기 막. 뭐~ 뭐~ 코로나 코로나고 뭐고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먹고 살아야 될게 어~ 먹고는 포도청이잖아 먹고, 먹고는 살아야 사랑이고 나발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응, 음, 어, 너무 상,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 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오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 일었을 수 있고, 그래도 버리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버리도 없고, 직장도 없고, 못도 없고, 그냥 못만 오겠다 그러면, 그거는 고려해봐야지. 음, 그건 고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결정을 못한다는 거는, 어쩌면, 이 사람이 진짜 개, 직장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다, 어,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거짓골로 몸땡기만 올라 그러는 것 같을 수, 그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지금 옥수로 하고 앉아 있거든 음. 만약에 이 사람이 직업이 있고 여러분한테 생계에 보탬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어 왜냐면 뭐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자 팔자, 뒤운박 팔자라 그러잖아. 응. 결혼 한, 한 결혼 한번 잘못하면, 팔자가 뒤바뀌는데, 이, 이 저기, 막이 사람이, 지금 이걸 보는 사람이 연령대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응.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어. 어, 솔직히 이건 나도 어떻게 못하겠다. <웃음> 1번 카드는 내가, 어, 그래도, 그, 저기, 그랬는데, 2번은, 이거는,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먹고 살 문제가 딱 달려 있다 보니까, 이건 내가, 어, 여러분한테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음. 음, 그렇다 싶어. 암튼, 한번 잘 보고, 그냥 둘이 맞춰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으면 오케이고, 그렇게 헤쳐나갈 때, 여러분, 한, 공을 인정해서 공을 인정해서 개가 천선해서 잘살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당장은 없더라도 개가 천선하고 둘이 맞맞춰서 잘 산다면. 근데 그러한 것에 보장이 없다면 글쎄 아이돌 나 그거는 음, 여러분들이 더 상황을 더잘할거 아니에요. 음. 아무튼 이번 카드 리딩은 어, 여기서 마치겠고 어, 이거 이거 답을 드려야 되는데 나 이미 답 드렸어요. 음, 지금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개과천선해서 앞으로 여러분을 배신 안 하고 둘이 맞맞춰 잘살수 있으면 오케이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되면 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 사람이 양심이 없지 어떻게 이런 상태로 돌아오냐고. 아니 그렇습니까? 돌아올 것 같았으면 그래도 이렇게 쫄딱 망하기 전에 돌아왔었어야지. 뭐 나는 뭐야 뭐 국밥집이야? 뭐 배고프다 그러면 어이구 옷이 없을거 바빠주게? 그건 아니잖아? 암튼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다리 그 사람 음. 용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꺼져라 해야 되나요 꺼져라야 해 하나요 흐흐 음. <웃음> 뭐지 이건? 어 이게 뭐죠 이게? 헐 이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카드들이 이렇게 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관이 좀 확실한 사람 같은데 왜왜이 사람 때문에 왜 그런 그런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 뭐냐라고 하면 이 카드 쪽줄 맞나 열 맞나 음 어 아, 어디 봅시다. 일단은 조금 더 봐야겠어. 이, 게 이해가 안 가. 음, 뭐 때문에, 이제 부, 보조카드를 갖다가, 어디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방향성을 잃은 것 같다. 방향성을 잃을 것 같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 같, 그겠죠? 왜냐면 오늘 주제가 용서해야 되는지 빵 차버려야 되는지 그런 거잖아. 음. 그런데 이 사람의 소식이 들리니까 이 사람이 연락을 해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어. 왜냐면 이 주제를 떠나면 이게 이 해석하는 게 어려워. 주제 주제를 갖다가 딱 생각하고서 해석을 해야지 이거는. 음.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 그런 생각을 할수있어어 수 혹시 내가 그때 이랬으면 어, 우리가 그냥 그 그 안전한 궤도 내에서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게 좀불통에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요? 어, 너무 막연하다라고 봐.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의 어, 눈치를 보기는 보지만 여러분의 동향을 살피긴 살펴요. 이 친구도. 응, 동향을 살피긴 살피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딱히 여러분한테, 뭔가, 이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싶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음, 좀 이기적이다, 라고 봐요. 이기적이고. 아우, 나 1번 카드도 그렇고, 2번 카드, 3번 카드 그렇고, 왜, 그, 다,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성향이 왜 이렇게 다 이렇지? 어, 그, 상대방의 그 남자의 성향? 왜, 1, 2, 3번 다, 다 바람둥이야. 안 그런 척 하면서, 얌전, 남자가 얌전한 고양이다? 어, 부뜸하게 먼저 올라가서낼름하고 여자들은 다, 무덤도 그러니까, 곰이야, 곰, 무덤해. 어, 다 그래요, 이번, 이번 카드는. 그러니까 4, 4번은 아직 못 뽑아보서 모르겠지만, 1, 2, 3번이 다 무덤해.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지 묻어나지 않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어. 뭐 바람편 그그 저기 막 엄처시야라는 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마누라가 진짜 무서워서 꿈쩍을 못하는 사람들, 어, 마누라가 옆에만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왜냐면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지. 왜냐면 이혼이 쉽지 않았을 때니까. 요즘 같이 이혼이 쉬우니까 그런, 그런 와이프하고 살겠어요? 안 살지. 어, 그, 얼마나 무서웠냐? 그럼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지. 근데 지금 1, 2, 3, 이 3분까지 남자들이 그냥 머리숱이 너무 많네? 머리숱 안 뽑고 뭐 했어요? 음 성격이 이거, 이거 저기 뭐 그런 거야 얼마나 머리채를 안 잡혔으면 머리숱이 이렇게 많지 머리숱 안 맞는데요라고 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그냥 그냥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그 그지 엄한 엄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섭게 했으면 이러겠냐라는 거지 무섭게 했으면 무섭게 안 했다라는 뜻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여러 어, 그, 어, 만약에 뭐 우리가 뭐 그냥 뭐 그때 그랬으면 헤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때 그 안전 그 그래 너랑 나랑 안정적이었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갈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아 그렇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한테 뭐라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라 뭐라 그러냐면은 뭐 그런 거지 뭐 자기만대로 자기만대로 얘기하는 거지 네가 이러면 뭐 네가 이러면은 네가 나를 받아주면 어? 너한테 이런 이런 게 좋다 뭐 너한테 어? 나를 안 봐주면 너한테 저런 저런 게 좋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그 다른 그 사람 들한테 어뭐이렇게 그렇게 막어 이렇게 그런 게 자꾸 귀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두 개나 들어왔어 이게 이 나인 소드가 지이 나인 소드가 제일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음 어떻게 안좋냐고요 이게 이게 스트레스잖아 이거 완전히 스트레스 아니면 이거 저거에 혼인 빙자그 결혼해줄게라고 서 결혼 안 하고 도망간놈일 수도 있고 응 음.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뭐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줬는데 도망가고 들리는 소문에는 이똑 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이 이, 이 여자한테도 결혼하자 뭐 저런 식으로 결혼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이게, 이게 두 개나 이게 나왔다는 게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암튼 이 소드는요. 거짓말, 사기, 공과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설, 관제 뭐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쫙 보면 이게 혼인카드가 나왔잖아. 이 혼인이 거짓말이었다라는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암튼 이 이게 혼인 빙자하고 또 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무슨 여러분들 막 이상한 잡소리 갖다가 들으니까 에이씨 이러는 것 같아. 이게 3번 카드가 제일 안 좋네. 음, 왜냐면 이게, 이게 나인 소드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딴 데는 그래도 소드 이렇게 안 나왔어요. 음, 낑냐 봐도 6번 6번 소드 나왔지. 음. 소드가 어떻게 이렇게 두두 두 개가 이렇게 나오냐고. 또 이거 나오네. 이게 진짜 혼인 빙자 저거예요. 결혼 결혼하자 그랬었어 요이 사람이. 결혼 하려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결혼하려던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구설, 구설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나지. 겨, 혹시, 이, 결혼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수 있다. 뭐, 뭐라 그래야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이걸 살라 그러면, 야, 그거 말고 저거 어때요? 야, 그거, 그거 너무 싸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뭐 혼수로 품목을 갖다가, 뭐, 지가 정한다든가. 암튼, 내가 뭘 살라 그러면 지가 주절주절 계속 귀다 대고 잔소리야. 그래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음 음. 왜왜이 이 지금 이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어, 이게 그런 거거든 말질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뒤통수에 대고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는 데다가 테클 걸었을 수도 있지. 어. 근데 카드가 조금 더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분 표정 쫙 보고 요건 어, 통할 것 같다 그러면 나불나불나불. 여전분 표 여전분 여자 여러분 표정 쫙 보고 이거 통할 것 같다 나불나불나불. 아, 짜증. 그랬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짜증 난다 진짜. 근데 뭘 고민해요? 그 결혼 준비 해놓은 것 때문에? 음. 결혼 준비 하고 있는데 혹시 잠수 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갖다 때려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 그 여러분도 저기 막말 뭐, 쌍방이 지금 말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그 저거 갖다가 다 맞춰주기가 힘들다. 왜 그러냐면 지는 어,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안 한다기보다 하긴 하더라도 꼴에 또 바람까지 피셨어요. 음 어, 이러 어떡 하지? 갈수록 갈수록 재상이네. 음, 여러분한테 다뭐 이것저것 다 맡겨놓고 또한 눈까지 팔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뭐,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봐. 어, 그러면 이게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어, 왜냐면, 이, 이, 이 남자가, 어 따로 숨겨 놓은 사람이 있었다 이게 지금 혼인 빙자 가는 부시 탄 건데 여 어, 와이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어, 결혼을 어그뭐 그, 뭐, 그런거지 뭐 결혼은 뭐 너랑 뭐 결혼할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좀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거 누구 숨겨 놓고 있었다 라고 봐요 음, 와이프가 있는 것같던데음 그니까개 중에는 어, 와이프가 있는 놈이 어, 저기 막 혼인을 빙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지 이러지 않고서 이게 이렇게 나올 리가 있나? 음,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아, 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어. 이왜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요 음,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 어,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혹시 돈도 가져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 아 이건 내려놔야 되는 거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음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난 진짜 여기서 노코멘트야 <웃음> 와씨 어 욕이 나가려고 그러네?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아 그럼 이거 이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얼마를 얼마를 갖다가 말린 거야 도대체 뭘 얼만큼을 더 말려야지 이 사람이 어, 스탑하지? 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이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해요? 어, 여러분한테 뭐 맡겨놨어요? 음. 아니면, 만약에 이 사람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는 게, 이거 지금 숨겨놨다고 지금 나오는데, 뭐. 그것도 그냥 아무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사람하고 둘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들켰으니까 할 말이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또 이렇게 말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지금, 그, 만약에 이 사람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이게 무슨 판국이냐고요. 어, 그런 것 같아. 강행할 수도 없잖아. 어, 그, 사람들 보기 에챙피하다고 어, 이걸 갖다 강행할 수도 없고, 이 누군가가 딱 나타난 것 같은데. 근데 또 내려놓자니, 어, 저, 세상, 어, 이건 세상 쪽팔린 거지. 이거 너무 쪽팔린다, 이건 정말. 구설, 구설이 말도 못할 텐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도 이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혼인일빈 빙자한 감염이라면, 이거는, 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뭐, 저기, 뭐, 이성적인, 이성적으로, 뭐,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말질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응. 주변에서 자꾸 말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하, 개 중에는 이거, 이거, 그치, 이거 손해배상 받아야지. 만약에 이게 혼인빙자 가능이었어 여러분들이 이제 혼인하려고 뭔가 준비했던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다 보상받을 수 있어. 여러분 보상받으려고 지금 법적으로 이걸 끌고 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음, 법적으로 끌고 간 사람도 있겠다. 음. 그러니까 이제, 블라블라, 블라블라 하는 거지. 어. 뭐 그러냐라면, 그 저기 막, 이이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한테 어쩌면야이 독한 음, 뭐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요, 욕을 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을 수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지금 이 와중에 여러분한테 에다 되고 욕을 한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아, 그런데 이제 개종 그런 사람도 있지. 독종이라고. 어, 아니면 한번 봐주마. 그나 같으면 정을 옛정을 생각해서 한번 봐주겠다. 야이 새끼야. 옛정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씨. 응? 너는 그러면 정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랬냐? 너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혹시 둘이 또이 또이 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또이 또이 둘이 짜고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망설이면 안 돼. 응. 왜그랬냐면은이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지. 지금 이 지금 이 지금 그뭐 말도 안 나와. 이 여자를 숨겨놓고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진실일 리가 있겠어요? 뭐 여러분이 법정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합의 봐가지고, 자기 이거 안 물어내고서 끝내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겠지? 물어줘야 돼, 이렇게 되면 법원에 가도. 이거는, 저기, 막, 요즘에, 저도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많이 봤거든. 보면 다 물어주던데 가, 간통법만 폐지됐을 뿐이지. 어, 이거 다 이거 정신적 피해 보상 그거 다 받을 수 있어. 이거또 나오잖아 이거. 이거 어쩌면 좋아.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걔를 포기할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막. 법적으로 끌고 갔다가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걔는 그냥 내가 어, 떨궈낼게 이럴 수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떨궈내긴 개뿔. 얘떨궈난다고 되지도 않아. 왜냐면 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닐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여자가 와이프일 수도 있어. 그저 서류 정리 안된 와이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하... 그냥 뭐 서류 정리 안 하고 각자 따로 국밥 할 수도 있지. 응, 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 아,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다가 걔한테 좀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공범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제 저기, 뭐, 사람 일은 몰라. 그리고, 이 사람이 원데이 투데이 이런 것도 같지도 않은데, 뭐. 음, 이 사람은 이거 상습인 것 같아요. 여자, 그, 그 여자하고도, 어한배 탔어, 한 배. 음, 한배 탔어요. 어떻게... 이거 한배 탔잖아 한배 탔다 믿지 말아야 사람이야 돈 앞에서는요 더럽고 추악해 줄수 있는 게 사람이야 절대 믿으면 안돼뭐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뭐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랬다. 뭐, 개소리 할 수도 있고. 응, 음, 다 소용없다, 이거야. 응. 음, 니가 아무리 블라블라블라 해봐도, 그 다, 야, 사는 게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농락을 해? 이런 씨. 어, 다 거짓말이에요. 어, 여러분도, 여러분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네. 응, 어, 어떡하면 좋을까? 그냥 이거는 꺼져라 그냥 꺼져라 해야지 만약에 진짜 이거는 꺼져라 해야 되는 패가 맞아요 그리고 왜 그러고 만약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 어, 라고 하면은요 어, 저기 막 어떻게든 그걸 회복을 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회복, 어, 회복을 할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수 있지 음, 왜냐하면 법원에 가도요 이게 어. 배상은 받기는 받는데, 얘네가 돈이 없으면, 어, 얘네가 돈이 없고, 그리고, 그, 그런 거 있어요. 딱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 않았는데, 준돈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는 못 받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지. 근데, 이 혼인빙자 간음이라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변호사가 더잘 알겠지. 근데 내가 이거 봤을 때는요, 이게 만약에, 뭐, 혼인빙자, 가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헤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어, 상습적이다라고 봐. 응. 어. 1, 2번 카드하고 좀 달라요, 이 카드는. 어, 1, 2번 카드는 그래도, 이 뭐지, 고의성이 짙지, 고의성이 없었어. 음, 근데 이거는요, 고의성이 굉장히 짙어. 그리고 하는 짓이 굉장히 비열해요. 음, 비열하다라고 봐. 여러분들이, 음, 너무 말랑, 말캉말캉한 게 아닌가. 어, 주변에 도와줄 사람 있으면 한번 알아봐요. 이거, 이거, 이거 저기 막, 이게 3번 카드는 아니올시다다 그냥 꺼져라 하지 말고 대, 한번 주,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증거가 얼만큼인지 가장 중요해. 변호사한테 한번 알아보세요. 음. 자 3번 카드 리딩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다리 그 사람 용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꺼져라 해야 하나요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요, 음. 그 사람이 조금 헤어진 지꽤된게 아닌가? 어, 꽤 됐는데, 그, 그 어, 여러분이 조금 이게 지금 재회가 어, 약간 그 재회 냄새가 솔솔 난다. 근데 어,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추억은 있지만 어, 추억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하고 뭘더해 나가기에는 음, 좀 음, 너무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할 시간도 갖기는 가졌던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도 갖기는 가졌던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결론이 나지를 않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생각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을 마칠 때까지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사, 상황상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도 한두 달 그냥 혼자서 쭉 지내다가 보면 어떠될 텐데, 그, 그 사람이 그냥 계속, 어, 음, 자꾸, 빨리 좀 어떻게, 빨리 좀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자꾸 보채는, 어, 보칠 수도 있다라고, 막. 음. 아니, 왜 그렇게 급한 거면 왜 양다리를 걸치고 가고 지랄이야? 처음부터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음.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말투, 지금 말투 기억해요. 아이씨! 그냥, 그냥, 그냥 해. 뭐, 뭐, 저기, 해. 그, 저기, 막, 아, 내가, 네가 좋다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응, 그냥, 그냥, 응. 다시, 다시, 그냥 만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조금, 승질이 조금 급한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서둘러, 서두르기엔 이, 갈 때도 서둘러, 서둘러 갔어요? 아, 갈 때는 언제고, 뭐, 지금 용서를, 무릎 꿇고, 빌어도 천천히 하네 뭐가 이렇게 당당해. 이거 또 나왔네, 이거. 계속 그러네 이 사람이. 음뭐 파이브 이거 나왔잖아 이거 이거 보여 이거, 이두개두개 이거 두개 나온 거. 음그 무슨 뜻이냐라고 그러면은 아 그냥 좀그좀 그, 좀 생각하게 좀 내버려둬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지 답도 없는 말을 갖다가 계속 그그 그, 그, 저기 다람쥐 채 바퀴도 돌듯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조금 그렇거든 이 사람의 성격이 이 그런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같이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 사람하고 응, 같이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이 사람도 여러분이 이게 자꾸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조금 잠잠해져 있는 게 아닌가? 어, 잠잠해져 있다라고 보고. 음. 근데 이 사람이요, 잠잠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를 엿보고 있고, 자기는, 자기는, 뭐,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하고 비록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금 멀어지고, 뭐, 이런 건 있었어도, 그 주변 사람들하고, 뭐 헤어졌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남아있겠어요? 음, 왜냐면은, 하 여기는 이게 봤을 적에, 그래도 조금, 그, 공식적인 커플이 아니었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겹치, 겹지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음, 겹지인이 많을 수 있어요. 다이 그렇겠습니까? 음. 근데 이 사람, 이 사람도, 어, 이 사람인지 여러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조금 그래요. 그냥 미지수다. 미지수고. 음이 사람은 나는 그냥 네가 괜찮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뭐 자기는 그냥 다시 갈 준비는 된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같이 들 마음의 준비는 된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나 어떤 그런 준비들은 된것 같은데 글쎄 음뭔 뜻이냐라고 하면 이게 뭘까요? 둘중 하나야. 이게 뭐냐, 뭐냐라고 하면, 어, 이게, 이둘중 이 하나예요. 이 사람이 딴데 정리하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먼저 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귀었어요. 음. 양다리는 양다리인데 어, 양다리는 양다리인데 여러분이 먼저가 아니라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왜 그러냐라고 막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건 맞아.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고 이 사람은 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어요 내가 아까 겹지인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겹지인이 여러분의 겹지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멀리 멀리 있는 그 사람하고의 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멀리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지 기러기 부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멀리 누군가가 있다. 어. 근데 그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도 않고 어, 헤어지지도 않고 여러분을 갖다가 사귀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 그다지 이 관계를 갖다가 받아하지 않는다. 왜냐면 멀리, 멀리, 있, 멀리 있잖아.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사귀었을 때 몰랐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걸, 이걸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음. 가,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면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안 됐지. 응.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세컨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웃음> 여러분이 세컨드였던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어, 어이가 없다라고 봐, 이거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랬으니까 답이 안 나. 답이 안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걸 어떻게+ 어떻게 공개를 해 어, 이, 내가 사귀는 사람이 유부남이 오라고 어떻게 공개를 하냐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 말이 말이 말이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쪽을 정리하고 오던가 아니면 너하고 나는 어, 저기만 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어, 그런 거지 그 사람은 멀리 있고. 어. 그냥 우리 이대로 그냥 우리 이대로 그냥 그냥 계속 전에처럼 사랑하던 대로 사랑하면 안 사랑하면 안 될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또 아,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완강해가 나올 수 있겠지만 나중엔 조금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그래서 이거 보는 거 아닌가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처, 처자식 유학 보내놓고 음 그리고 뭐그 남편하고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데 어뭐 여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여기 많이 여기 미국에서도 많이 봤어요. 애들 있고 유학 가가지고 남편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말로는 여 전화해서 여보 허니 하면서 그 여자는 딴 남자 새기고 있고 이 사람은 또또딴 여자 새기고 있고 그러면서 애길이라고또 돈도 보내주고 막 이런다. 어. 근데 나중에 이제 애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자가 돌아가기가 싫은 거야.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나는 그래 솔직히 뭐 기러기 부부 교육으로 해서 교육 부부 사이에 물론 자식도 중요하지만 부부 사이만큼 중요한 게. 또 있나요? 눈에서 멀어진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좋다고 해서 혼인신고라도 할수 있어 이거 못하지 저쪽이 저렇게 돼 있는데 근데 남자는 좀 이기적인 거지 어, 다야 아니면 말고 어, 솔직히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을까 아니면 그냥 그뭐 저기 막. 누군가가, 뭐, 여러분, 뭐, 또, 딴,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암튼,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여러, 어, 여러분이 이 사람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이 정답은 없어요. 어, 정답은 없다. 왜 인생의 정답이 어딨어? 아니면, 그 여자한테서 사인 받아오라든가, 무슨 사인, 뭐, 문, 저기, 막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뭐, 사인이라도 받아오던가. 암튼, 음. 그,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뭐, 말,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 뭐지? 자기를 따라주길 바라지만, 여러분은 댓글을, 아직까지, 가타부터 댓글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도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하고 있지 않지? 음. 좋, 좋으니까 댓글하지 않는 거지?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 저는 진짜 노코멘트예요왜 그러냐 라고 하면 솔직히 여기선 정답이 없어 응, 정답이 없어요 왜요 라고 하면은 글쎄 저쪽에서 그 멀리 있는 그 사람이 뭐 자기 남편이 응, 자기 남자가 응, 진짜 아무것도 없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한테 그뭐돈 계속 보내주면서 그렇게 혼자만 살 거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순진해가 음 그렇게 순진하게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쌍방이 자기 그그 그, 그, 그쪽도 자기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그렇게 떠나서 나올 때는 내 남자가 왜냐면 부부지 부부 사이에 그 그, 도리가 뭐가 있냐면, 육체적인 관계, 부부 생활 그것도 하나의 도리예요. 아이들 뭐 교육시킨다고서 떠나서 가서 자기가 아내의 도리를 갖다가 못하면, 애 때문에, 그건, 그거는 뭐, 그건 뭐, 그거는 말도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부부 사이거든. 애보다도. 근데, 부부보다도 애를 택하고 갔으니까, 그건, 그건,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저 또, 그렇게 또 기러기 부부가 이거 보면 나한테 돌팔매질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웃음> 아무튼 근데 여기서 내가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요. 기러기 부부 음, 여기서 다 내연 만들더라. 6 개월도 못 기다려요. 야,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한창일 때 오는 거잖아. 애들이 어리니까 그러면은 유혹이 없겠어요. 어, 밤마다 어, 저기만 남자의 손길이 그리울 텐데. 아이고 음, 결국은 뭐 여러분이 이사람의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였. 할... 좀, 얘기를 하게 생겼네, 어. 얘기를 하게 생겼다라고 봐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구나, 어. 얘기를 나누긴 나누지만, 그, 이, 그, 저기, 뭐, 이게는 안 된다라고 봐. 음, 여러분이 결국은 허락을 안 하네. 암튼, 음. 그니까, 이, 여러분 혹시라도, 어, 내가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지 싶다. 음. 속인 놈이 잘못이지. 음.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봐.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속인 놈이 잘못이에요. 음. 그런데도 계속 이 사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나를 나를 좀내말좀 들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뜻에 좀 따라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 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음, 어루, 싫다라는 거지. 음. 나같아도 싫어. 이거 뭐야? 요즘 세상에 뭐하러 세컨드를 하고 있어? 음. 뭐하러 세컨드를 하고 있냐고. 음. 근데 이 저기 막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봐요. 음, 내려 내려놓지는 않겠다. 음, 맞아요.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사람 그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어, 내려놓지 않겠다. 그거 정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만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다라고 봐요. 여러분이 노했는데도 no 불구하고. 음,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할 것 같아.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건 맞아요. 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음 그러나 그런 거지.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너와, 너하고 나의 관계는 음, 더 이상은 없다. 엔드다. 엔드다. 어, 여기서 뭘더 어떻게 네가 내 남자라고 내가 공식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혹시 혹시 혹시 이 사람하고 속궁합 잘 맞아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 맞아요 그렇고 게하 여러분하고 속공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하고 그냥 이렇게 음, 만나자라는 것 같아요 속공합도 잘 맞고 마음도 잘 맞아 음. 소공합도 잘 맞고 마음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러는데 어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아무리 소공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한다 하더라도 어, 이 사람은 어, 같이 갈수 없는 사람이라는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해 그냥 아. 어. 그냥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니면 차버려야 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것 같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노라고 계속 하는데도요 이 사람이 계속 어, 여러분한테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그러는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면 저는 노 코멘트예요 왜요? 라고 하면 은 이해를 할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 있는 사람하고 계속 사귀라 그럴 수는 없잖아 어 이거, 공, 이거 이거 지금 공개방송이잖아요 어, 공개방송에서 내가 계속 사격말 못하잖아 어, 그렇다고 세컨드로 있으라고 그것도 말 못해요 어. 어, 여러분이 생각한 게 맞아 그게 뭐, 뭐가 맞냐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 맞아요 어 그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한 거잖아 그쵸 이게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여기다가 예스온으로 yes 못해줘요 음 어...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음. 저기, 막, 이, 이거는 조금, 그, 개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상담해 보세요.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고, 이 남자하고 같이 가서 상담해 보세요. 어, 왜 그래. 왜냐면, 상황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음. 예, 왜냐면, 아 이건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다 싶어 음 이거 뭐야 헤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 알, 알아요 이이 이 저기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해 왜 그러냐면 돈이 나오니까 이, 이 사람이 이 여자 돈 주느라고요 개털이에요 없어요 이거 여기다가 돈 주느라고 아무튼, 어, 저기, 마, 뭐, 4번 카드는 제가 노 코멘트입니다. 음, 노 코멘트고, 예,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